반갑습니다. 이찬아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우리 전체 커리큘럼에서 두 번째 단계인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 강좌에 대해서 선이 수업 교재 그리고 커리큘럼을 안내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 하여튼 겨울 동안에 수능 3040 통해서 화학원, 수능화학원에서 꼭 필요한 수능 개념을 진득하게 학습을 지금쯤이면 다 마쳤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뭐야? 그때 배워, 배우고 익혔던 개념을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건데, 사실 수능은 그렇잖아.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모든 과목이 그래. 물, 화생지 전부 다 똑같고. 따라서 내가 개념만 익혔다라고 해서 실제 문제에서 그게 적용이 잘 되고. 그리고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거거든 따라서 그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온 파트가 실전문제풀이 파트인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물론 개념적인 복습도 함께 이루어지겠지만 그 익혔던 개념을 내가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고 특히 중킬러와 고난도, 고난도 킬러 문항에선 단순히 개념만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푸느냐 그런 스킬들을 익히는 과정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돼 교재 제목은 그리고 강좌와 교재 제목은 선이 수능 N 플러스 킬문직답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은 뭐 500제, 400제, N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쌤이 여기에는 킬문죽답이라 놓은 건 힘을 약간 더 실어 놓은 거야. 어디에? 킬러 문항과 당연히 중킬러 문항에 힘을 좀더 실어 놓은 거죠. 그 통상적으로 수능시험을 보면 4페이지가 가장 어렵거든? 그런데 4페이지가 어려워서 4페이지에 대한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져. 그런데 4페이지의 정답률이 떨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그래,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맞아, 맞아,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겨서 쫙 하고 풀려고 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앞쪽 1, 2, 3페이지에서 시간 한 배를 제대로 못하는 거지. 아니,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서 2, 3페이지에서 시간 한 배를 잘 못하는 거야. 따라서 내가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당연히 4페이지에서 3문제 나왔다 치고 1등급 컷이 45점이라 치면 앞에 1, 2, 3페이지 다 맞추고 4페이지에서 하나 두개두개 두개 정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하나에서 하나 이상은 맞춰줘야 돼자 그런데 그러려면 은첫 번째 4페이지를 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4페이지 풀 시간도 내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시간 마련이 1페이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벌써 우리가 지금쯤이면 교육청 시험 한번 봤을 테니까 알 거라고 1페이지를 다 맞추는 건 그리 쉽지 않은 거다 왜? 실수를 하거든 내용은 쉬운데 덤벙대면서 실수를 한다니까 따라서 우리가 모토가 뭐였어? 첫 페이지 쉬운 건 차분하게 가는 거야 거기에서 시간 차이가 별로 안나 어디에서 우리가 달려준다고? 2, 3페이지 중킬러 문항에서 따라서 2, 3페이지 중킬러 문항에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어이한 문제 푸는데 2분, 30초, 3분 정도 걸릴 때 우리는 1분 내로 잡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풀이 기법까지 담은 것이 바로 이 교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샘이 여기에다가 그냥 단순한 n 제가 아니야 위에 뒤에 킬러 문항을 내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답을 할수 있다 그래서 킬문즉답이라고 워딩을 한개더 붙인 겁니다 당연히 수업 커리큘럼과 교재 구성도 거기에 힘이 약간 더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 교재 구성은 전체 파트 1과 파트 2두 개로 쭉 나눠 놨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과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할까 했는데, 그러면 이 전체가 아마도 9월 평가원 전에 이제 이 커리가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파트 중화 반응 보는 게 야, 8월 돼야지 그때 또볼수 있는 거야. 따라서 그냥 문제 최대한 최적화시켜서, 수능에 최대한 최적화시켜서 크게 문제 이용을 두 개로 텅 하고 나눈 것이 하나는 개념과 추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적 관계 즉 계산이에요 그리고 자료 해석 즉 앞쪽에 개념과 추론은 진짜 1페이지에 가벼운 문제부터 그러니까 이건 외우면 되는 것들 에탄올 가지고 뭐해 마시거나 또는 손 씻거나 그렇죠 아니 손 씻는 된다 그 소독하거나 그런 것들 내용부터 시작해서 2 3페이지에서 준 킬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예 이거요 여기서 전자 배치와 주기적 성질이 있죠 이렇게 2단원에서 준 킬러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녀석의 전자 배치는 누구 뭐냐. 그게 아니고 이쪽 파트는 어렵잖아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전자배치를 가지고 이 원소가 누구냐 마치 숨고 오게 하듯이 주기적 성질을 가지고 야 원자 반지름은 XYZ 순서야 그럼 XYZ는 누구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자료 해석을 해서 이 녀석이 누군지 그 끄집어내느냐 추론하는 과정 Okay? 그리고 여기에서 동적표현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산화환원도 계속 맞추는 것들 그러니까 왼쪽이 그냥 쉽고 어렵고 그렇게 보다도 왼쪽은 거기 있는 자료를 보고 이 녀석이 누군지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최대한 묶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으면 은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화학에서 싫어하는 거 계산. 그 계산을 일단은 그리고 N은 4단원 그리고 일단은 4단원에서 뽑아 놓은 겁니다. 물론 요것도 1, 사 순서가 아니고 1, 사 1, 사 해놓은 것이 니들이 가장 힘든 게이거잖아 화학반응식 그리고 중화반응 양적관계. 가장 힘들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가지로 뽑아놨는데 통상적으로 아마 처음 수업할 때 샘이 목차 보면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 부분은 이렇게 학습해 저건 저렇게 학습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리 한번 가볍게 썰을 풀면 전체 20문제 중에서 여기 파트1에서 대략 14문제 그리고 파트 2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파트 2에 나오는 문제들은 알죠 전부 다뭐 그냥 기본 3점 짜리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그 점수 배점으로 보면 이쪽 파트가 18점 그리고 이쪽 파트가 32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단원은 1단원 파트 1 파트 2가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1단원부터 6단원은 파트 1. 그리고 7부터 10까지는 파트 2로 구성을 해놨는데 단원수가 이쪽이 많다고 해서 학습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 그렇지 아닌 거죠. 학습 시간은 이쪽이 월등히 좀 많이 걸린다고. 따라서 그걸 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업 진행하는 이 커리큘럼도 통상적으로 책 피면 순서대로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샘이 내용 구성을 좀 진행을 쭉 하려고 해요. 여튼간에 어, 전체 파트는 두개다 그리고 단어는 중단어는 전체 10개 단원이다. 그리고 이 내부를 단순히 그냥 개념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 수능 문제 유형에 맞춰서 전체 26개의 유형으로 다시 소단어로 소유형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올해 수능 시험을 볼땐 유형으로 내가 정리를 하면 그래 딱 26개. 26개의 유형만 정리하면 그이상 따로 안 해도 돼. 이 올해 수능 문제도 이 26개 유형에서 다 나올 거라고. 나 믿고 따라와. 선생님이 작년 수능에도 적중률 적중률 거의 100% 하지 않았, 않았니? 그렇 문제도 올려 놨잖아. 그 적중 문항 중에서 또한 이 n 제 문제 풀이 파트가 대략 한 전체 뭘 파이널 모의고사가 적중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애도 한 3, 0 40% 이상 적중률을 보인다는 거. 아,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 이제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하면 파트 1부터 가면은 전체 파트 1은 총6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중에서 일단원은 유형 1, 2로 사실 이거 한 개로 묶어도 돼. 공부하는데 10분이면 끝나는 거야. 여기에서 딱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근데 이런 식으로 있어 하고 여러분들 정리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유형 두개로 일부러 좀 나눠놨고 그다음에 2단원 쉬워요. 이것도 원자의 구조와 구성성분 그래서 유형 3 쉽게 갈수 있는데 체크 하나 할게 있지? 동의원소 계산. 근데 이게 동의원소 쪽 같은 경우가 그냥 기본적으로 식 암기 좀 하고 확률 좀 계산하고 그리고 질량수하고 이런 것들 내용만 알면 쉽게 풀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쪽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양적 관계로 뽑기에는 조금 양이 애매하고 이걸 외워서 대입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파트 1에 샘이 집어넣고 약간의 계산이에요. 약간의 계산. 그래서 이 유형 파는 샘이 나오는 문제를 풀이법을 쫙 하고 정리해 줄 테니까 많지도 않아. 그걸 보고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최고난도 킬러는 아니지만 준킬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꼭 체크 좀 해놓으셔야 되고 또 이만큼의 준킬러는 여기에 있죠 여기 3단어는 전부 다 준킬러인 거야 그러니까 오비탈과 양자수는 그렇잖아 오비탈 완전히 내 걸로 익숙하게 돼야 되고 n 더하기 l 값이 인데 누굴까? 더듬다듬이 아니고, 어, 그러면 2, 0이겠네 바로 나올 정도로. 다음에 전자배치의 원소 이게 바닥, 원래 교과서 다는 제목은 바닥상태와 전자배치, 바닥상태의 전자배치 원리인데, 쌤이 왜 이렇게 잡았다 했지? 문제 유형이 이렇잖아. 전자배치를 줄게. 애가 누군지 찾아. 스무고 오케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거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인데 이름 바꿔놨잖아 주기적 성질과 원소의 배치 바로 뭐야? 아 주기적 성질 이 녀석들의 성질에 대한 XYZ 자료를 줄게 그럼 XYZ는 누구지?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계산은 겁나 잘하는데 이걸 정말 싫어하는 친구 또는 이걸 잘하는데 계산이 약한 친구 둘다 잘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게 이쪽 파트가 저는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요 강좌만 잘 따라오시라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1분 컷, 오케이? 2분 안 넘어가도록 세미 문제풀이법, 자료해석법, 자료해석과 추론 능력을 세미킬러 주도록 할게요. 여튼, 벌써 1, 2, 3단원에서 2, 3페이지에서 우리가 시간 확 당겨서 달려야 될 파트가 하나, 둘, 셋, 네개 나왔잖아. 여기에서 달려줘야지 마지막 페이지에서 내가 문제를 풀, 그렇지, 그 시간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어. 다음에 4단원. 화학 결합과 문자는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3단원 파트인데 뭐 어렵지 않죠. 쉬운데 문제 개수는 많아요. 4개에서 5개. 그냥 주는 문제지. 화학 시험지에서 1, 2, 3페이지에 걸쳐서 주로 1, 2페이지에 많이 배치되는 거.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돼. 분자 조립하기. 옆에가 이건 누구겠지 찔끔찔끔 하면서 문제를 풀때 만약에 3페이지에 나오게 되면 은저 분자 조립하기는 그 중킬러급 문항이에요. 그러면 이걸 옆에가 한 3분 정도, 2, 3분 걸쳐서 왔다 갔다 할때 우리는 습 보자마자, 떠, 떠, 떠, 떠, 바로 그려버리는 방법. 1분 내로 잡아버리니 거. 그래서 3, 이 4단에서 유형 10번 분자조립하기는 수능 3040할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어, 연습을, 막,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5단다은 동적평형인데 동적평형은 딱한 문제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 얘가 상평형과 용해평형이기 때문에 그냥 유형 11, 상평형과 용해평형 저기에 동적평형 상태의 특징, 기본 잡아놓고 그리고 상평형과 용해평형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느냐 그 문제풀이법을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싸그리 몰아가지고 싸그리 모아서 산염기의 정의 나올 확률이 이제는 좀 40%밖에 안되지 그리고 산화환원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거 그래서 유형 12, 13 얘는 무조건 나와 그리고 반응열도 무조건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온 수능 유형은 너무 쉽죠 거기에 약간만 혹시 모르니까 약간만 양념칠해서 약간 보강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전체 6단원이 파트 1이에요. 그래서 유형으로 따지면 전체 14개가 있죠. 아까 쌤이 그랬지? 유형이 몇 개라고? 26개. 전체 26개 유형 중에서 14개만 익히면, 아까 쌤이 그랬지? 파트 1에서 문제 출제가 약몇 문항이 된다고? 오케이. 대작 14문항, 14문항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13, 14타자고요 문제 유형, 문제 유형은. 이제 문제는 화학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근데왜 힘들어합니까? 이유는 단순해. 앞에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유형일 유형이 한번 보면 바로 문제 풀수 있거든. 뭐 난이도가 한 중급대 분자. 그래도 내가 시간 요만큼만 투자하면 이 문제를 풀수 있거든. 그런데 파트 2는 화학식량과 몰이 유형 15, 16, 17이지. 그러면 문제가 3개 나옵니까? n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야. 이세 가지 유형을 내가 다 익히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나의 화학식량과 뭘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여기 농도 중화전도 써놨고 이 화학 반응식도 유형 21, 22, 23세 개잖아? 그럼 세 문제 나옵니까? 아니잖아.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히고 해야지 그한 문제를 풀수 있는 거고 중화반응도세 개로 샘이 쪼개놨지만 이세 개를 완벽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파트 1과 파트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쉽다, 어렵다 이걸 떠나서 파트 2는 이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투자하고 드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야 단순히 그것뿐인 거야 따라서 파트 2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들어갈 때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요구하는 건 호흡을 길게 가져가세요. 나 이거 모유계산 기본 할수 있거든?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하, 포기할까? 아니라고. 여기까지 다 해야지 드디어 한 문제를 풀수 있는 거라 그래서 파트 2는 호흡을 내가 좀 길게 가져간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약간의 짧은 호흡으로 문제를 확어낼수 있는 것이 8단원이야 이걸 왜 이렇게 묶어놨죠? 쌤. 농도는 요 1단원이잖아요 화학원 화학. 교과서에서 1단원이잖아요 중화적정은 4단원이고 물에서도 이단원도 4단원인데 왜 이렇게 3개를 한 개로 묶어놨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즉, 샘이 30, 40에서도 이야기를했지만 농도가 제일 중요해. 용액의 농도에서 용질의 양계산하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적어도 유형 18, 이건 무조건 한 문제씩 다 나와요. 딱세 문제입니다. 표준 용액의 제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충분히 할수 있으면 매우 추가 개념도 없어, 할 것도 없어. 자연스럽게 중화적정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문제 풀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만 양념을 조금만 칠하면 물의 자동이온화도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세계는 농도를 못하면 이걸 다 못해 반대로 농도를 잘하면 다할수 있어 그런데 3점, 3점, 3점 몇 점? 9점이거든 그치? 그리고 렇지그이 N은 유형 18요거 하나만 보면 농도 다할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 보면 이걸 할수 있다니까 아 화학식량과 몰과 밑에 화학반응식 중화반응하고 다르게 이 자식은 짧게 끝났어 투자 끝났어 우와 내가 이만큼 했어 어, 끝난 거야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파트다 우리가 개념편 3040할 때도 내가 설명을 했었잖아 그리고 그거 그때 따라와서 문제 풀어본 친구들도 느낌 오잖아 그치 그래서 파트 2가 전부 다 시간이 이만큼 해서 한 문제 그건 아니야 얘는. 조금만 투자하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고 전부 다 중킬러급이라서 이걸 잡아주셔야지 마지막 페이지 시간 한배충할 수가 있다고 그럼 얘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화학식량과뭘한 문제 화학반응식 한 문제, 중화반응 한 문제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쪽에서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여기 진짜 고난도 킬러 문제는 내가 이걸 한 달, 뭐 아, 2주 동안 공부했다 해서 그걸 실제로 다풀수 있는 건 아니야. 따라서 이거는 수능 전까지 쭉 하고 끌고 가야 되는 파트가 그렇죠. 여기 파트 2에서 화학신량과 뭘? 화학반응식, 중화반응이라는 거. 그렇구나 하고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3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 시험 봤죠. 그 시험에서 내가 화학반응식 맞췄다고 수능에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중화반응, 그럼요.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애는 그냥 단순하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화학원을 선택하는 모든 학생이 이건 또한 화학만 그런 게 아니야. 생명과학도 그렇고 물리, 물리도 역학이 있잖아. 생명과학도 유연이란 게 있잖아. 지구과학은 난 모르겠다만. 그것도 수능 때까지 쭉 하고 호흡을 길게 꾸준히 가져가야 될 파트가 있어. 거기에서 화학은 요세 가지라는 거지. 어이쌤. 그 내가 화학식량과 몰이 안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에서 쓰는 몰과 화학식량 개념은 정말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에서 복잡하게 꼬는 그런잖아 해석 문제가 아니라고 따라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분자량이 44인데 1몰이 있어 몇 그램? 4 어, 4그이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학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셈이 전체 파트1과 파트2로 나눠 놨고요 파트2가 파트2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가 아니고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될 거. 파트 1은 탁탁탁탁 치면서 우리가 갈수 있는 거.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럼 학습 방향이 딱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 커리큘럼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교재. 그럼 이 교재를 내가 펼쳤을 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있 샘이 짧게 설명을 하면 일단 쫙 펼치시면 이렇게 유형이 딱 나오죠. 그 셈이 핵심 유형 해가지고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10몇 번다 각각 핵심 정리로 딱 정리를 넣어 놨다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푼다. 또는 내용 정리할 게 있으면 짧게 N은 이거고 N은 이거고 요 정도만 수능에 나오니까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핵심 유형을 쫙 한번 정리해 놨고. 두 번째는 몇몇 유형은 이걸 가지고 자료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계산 훈련도 조금 해야 되고, 따라서 그걸 쌤이랑 같이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몇 개, 몇개쭉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나랑 같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료 해석하는 스킬 방법을 같이 익힐 수 있도록 쌤이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당연히 기출 문항에서 음, 이 유형의 대표 문항은 이런 거야. 해서 대표 문항도 하나씩 딱딱 쌤이 픽해서 다 집어넣어놨죠. 그럼 이 대표 유형만, 기출은 대표 유형만 있냐? 아니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음? 어, 다섯 번째구나 기출 픽이라고 해서 뒤에는 기출문항 넣어놨는데 단순히 이만큼의 기출문항을 다 풀어야 됐 던지는 게 아니고 현재 출제되고 있는 수능 유형에 맞춰서 어? 이 문항은 괜찮아 넣고 이거는 이제 좀안 나올 것 같아 빼고 그리고 좀더 시간이 오래된 거라고 해도 아 이거는 음, 나올 확률이 있어 그럼 좀몇 년, 중년, 7년 전의 유형도 필요하면 좀 가져다 놓고 기출 픽해서 그 문제를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 어 나좀 간지럽지만 엄선한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엔제가 전부 다 단순히 수능하고 평가원고 나온 기출 문항만 묶어놓은 기출집이냐? 아니죠. 거기에서 전체 문제 구성은 60대 40 정도로 60은 기출이지만 40은 신유형, 그러니까 자체 제작 문항인 거야. 그래서 그냥 기출문항만 가지고 연습이 좀 부족하니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당연히 올해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 내용은 들어가 있겠지 그거 변형 중요한 변형 문항들 그리고 수능에서 나왔던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그 변형한 거 변형 문항들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 이런 문항도 현재 시점에서는 요 다음 단계로 나올 수도 있어 하는 신유형 문항들까지 그래서 기출 문항이 6 그다음에 신유 자체 제작 신유형 문항 포함해서. 자체 제작이 4, 그래서 6대 4의 문항 구성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N 플러스 킬문 즉답 이 교재예요. 앞으로 이 교재를 이렇게 되어 있는 교재를 각 유형별로 순서대로 쭉 학습을 들어갈 거고 가능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옆에 QR 코드 다 붙어 있거든. 그리고 이제 강자의 해설, 각 문항마다 해설 강좌도 쭉 올라갈 건데 가능하면 쌤이 수업 때 여기 있는 문항은 차분하게 같이 다선보다 다 풀어볼 거야. 아 물론 맨 앞에 있는 뭐 화학과 우리 생활처럼 딱 보면 답이 2번이야 이렇게 나오는 건안할 건데 그건 이들이 풀어보시고 해설지도 있고 그리고 QR코드 해설도 따로 다 있으니까. 근데그 외에 나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 스킬, 문제풀이 방법을 내가 치화, 체화를 시키는 그게 중요한 파트는 자료에서 파트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샘이 여기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천천히 달릴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과 과목은 복습이 중요하잖아? 따라서 미리 다 풀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것보다도 어 가장 중요한 건 나랑 같이 호흡해서 이만큼 한열문제 정도를 풀었어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또는 또다시 한번더세 번, 네번 하면서 그 풀이 방법이나 자료 해석 방법이나 또 그런 스킬들을 본인 걸로 만드는 체화의 과정 이 과정을 꼭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강좌를 100% 내꼴로 만들었다고 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문제집이다 생각하고 똥그라미 치고 틀린 것만 보는 거. 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내가 앞에 있는 이 티처의 모든 거를 내꼴로 만들고 싶다 하면 그럼요. 복습하세요. 이렇게 그대로 따라와서 하는 거. 그러면 커리큘럼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 파트 1쭉 끝내고 파트 2쭉갈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강좌가 대략 9월 초 전후로 이 수업이 끝이 나거든. 현강에서도 그렇게 끝이 나니까 인강본제 영상도 아마 그때 마지막 영상 업로드 도 그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게 이쪽 파트를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커리큘럼은 교재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쌤이 파트 원과 파트를 분리했잖아. 왜 분리했겠어? 동시에 출발할 거예요. 즉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찍은 게고세란이한 3일 뒤에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거든요. 인강에서도. 그럼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즉 파트 1과 파트 2를 동시에 우리가 쫙 하고 진행을 한다. 파트 1에서는 그냥 쉽게 갈수 있는 건 팍팍 넘어가고 물론 한주 정도 수업이 한두시간한시간 만에서 두시간 정도의 타임이 필요한 강좌도 있어 그럼 그거는 그발 끝내고 그 시간 집중해서 하고 또는 2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파트도 있어, 파트1 에도 그럼 그건 2주에 걸쳐서 쭉갈 거라고 그런데 파트2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짧아도 일주 만에 불가능하거든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 했었잖아, 그렇지? 따라서 파트 2는 two, 그냥 우리가 이제 올해 이 강좌가 스타트가 되면 파트 2는 언제 끝납니까? 예, 9월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 그만큼 호흡을 쭉 하고 길게 가져갈 거예요. 천천히 연습하고, 즉 가급적 파트 2에 있는 문항은 단한 문제도 빠짐없이 앞에 있는 T차 나랑 같이 쭉풀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속도 내 속도에 세이 진행하는 그 수업 속도에 맞춰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를 두 번, 세 번. 매번 반복해서 복습하면서 내걸로 만드는 그 과정만, 그 약속만 잘 지키시라고. 그러면 수능에서 중킬러급 포함, 킬러급 계산까지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 파트 1은 순서대로 쭉 하고 달릴 겁니다. 여기까지 딱 끝날 때가 아마도 8월 말쯤 될것 같고요. 파트 2는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파트 2 처음에는 요 화학식량과 몰인데 순서를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는 중화반응과 화학반응식으로 먼저 바꾼 게 30, 40 끝마치고 여기 온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수능 30, 40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게 중화반응과 양적관계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겨우겨우 무슨 말인지 복습해서 맞춰놨는데 한참 몇 개월 뒤에 중화반응한다면 그 사이에 다 까먹거든. 따라서 첫 번째 순서를 30, 40과 좀 이어질 수 있게 중화반응과 양적관계로 처음에 스타트를 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 근데이두 개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대략 이두 개만 한 10주 정도 들어간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찐득하게 갈 거예요. 이번에 엔젤에서는 우리 요거 잡을 겁니다. 찐득하게 이게 잡을 거야.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쌤 저는 수능에서 화학원 선택했는데 이 수능 점수가 등급이 나은 데는 한 3등급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쪽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돼. 이쪽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좀 보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내가 적어도, 예, 이제까지 문제를 보고, 여기에 이제 수능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목표가 최소 2등급 이상, 1등급까지는 목표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들은 이쪽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능 전날까지도 이거를 내가 꾸준히 학습을 해야 된다. 그쪽 파트란 문제를 인지를 하시고, 요거 요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찐득하게 가자고. 예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조금 내가 바꿔서 가고 아그 인강에서는 음 강좌는 교재 순서대로 제가 써놨어요 좀 헷갈릴까 봐 나중에 찾기 어려울까 봐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은 이거 했고 이거 했어 막 왔다 갔다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 뭘 봐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강자 미리 예약한 강좌는 교재 순서대로 해놨는데 업로드되는 강좌는. 첫날은 요거,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거,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로드가 된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음, 강자가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 왜 이렇게 강자가 천천히 올라오지? 보세요. 저 밑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자가 함께 세팅돼서 올라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요 커리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전체 강좌 수능인 킬문즉답은 음, 개강을 우리가 5월에 개강을 하고요. 완강은 가급적 9월 평가원 바로 전에 끝을 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년 계속 해봐서 알지만 아, 바로 전주에 끝날 때도 있었고 아쉽지만 한주건너뛸 때도 있었어. 그래서 완강은 9월 평가원 전후가 될 것이다. 딱그 시점이다. 최대한 어쨌든 그 전에 끝내도록 내가 한번 좀... 최대한 준비를 해놓을게 계속 그렇게 하나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FIT 음, 네, 수능 30 모의고사 있잖아 전체 8회분입니다 수능 30 모의고사는 수능 30, 40할 때에도 같이 진행을 해도 좋은데 만약에 그때 진행이 안돼 있다 치면 여기 N제 할때도 함께 양념으로 붙여 놓으세요 전체 8회분인데 수능 30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1회부터 8회까지가 난이도가 플랫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화학 반응식과 양적관계, 중화반응과 양적관계는 실제 수능 레벨이 여기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놨어요. 제가. 어차피 이두 가지는 수능 때까지 계속 올려서 레벨을 올려가야 되는, 찐득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굳이 수능 30 모의고사에 최고난도로 넣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고난도 킬러 문항은 수능 30 모의고사에서는 음, 나중을 위해서 내가 레벨을 올린다 수준으로 점차 올라갈 수 있게 셈이 문항을 구성했고 그럼 이두 개를 빼고 나머지는요? 그럼요. 진짜 처음 이거부터 거의 수능 끝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1회부터 쭉 가다 보면 1회는 어, 아주 쉬워 2회는 음, 쉬워 3회는 어좀 한두 개가 올리네 4회는 어좀 어려운데 그다음에 5회, 6회, 7회, 8회 가게 되면 이제 거의 수능 끝까지 가요 그래서 레벨을 이렇게 맞춰서 책이 즉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30 모의고사 보면서 빠진 부분이 어디지? 무엇이 약하지? 내가 실수는 뭘 하지? 그리고 내가 어, 어느 파트는 공부가 안돼 있구나 공부 좀 해야겠네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후반부에선 수능의 수능 레벨 아까 말한 킬러 모의고사 두개 킬러 문제 그두개 빼고 거의 수능급에 근접하게 만들어서 아 수능은 이렇게 나오겠구나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그 모의고사가 수능 3공 모의고사인데 어3040 개념 할때다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복습해서 한 개도 안틀리있도록 준비하시고, 엔제, 이거 이제 안본 친구들은 엔제 할때 함께 진행을 하셔도 난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장담하는데, 수능 30 모의고사만 여러분들이 몇 번씩 해서 내가 여기 있는 문제 절대로 안 틀려 하면, 당장 수능 보셔도, 물론 시간 한 배는 빼고요. 20문제 중에서 15개 이상, 16개는 맞출 수가 있어. 그럼 몇 점이지? 30 후반이거든. 수능 30 모의고사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조금 되시면, 이제, N제가 끝나고 9월 평가원 매우 중요한 시험이 끝나고 이제 그 시험 문항 유형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 수능 5공 최종 점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드디어 우리는 자 전체 수능 화학원 커리큘럼 3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는 단계 N제까지 왔네요 예. 드디어 그 이걸로 수능 N 플러스 킬문 집답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자고!